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요 바로 세명의 강도 라는 그런 마술 인데요 뭐 세명의 도둑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보러 가시죠 자, 안녕하세요 관객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카드 한 덱을 준비를 해왔고요자 이제 여기서 관객님이 3장을 뽑아 주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한번에 3장 뽑으셔도 되고요 한번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한장씩 뽑아 가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. 이세 장이 이제부터 도둑이 됩니다. 자 기억해 주세요네다 기억하셨나요? 좋습니다.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카드를 다 뒤집고요. 한 장은 자, 이 밑부분에 또두 번째 장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은 좀 위쪽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리고이세 장을 어떻게 찾느냐? 저는 이제 경찰이 됩니다. 이 도둑을 어떻게 찾을까? 네,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. 자, 하지만 이렇게 신호를 주면 올라오게 됩니다. 자, 한장 찾았죠?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장을 찾으러 갈 차례인데요. 자, 여기도 또 찾았습니다. 자, 마지막 장 자, 마지막 장은 한 요쯤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맞나요? 네 좋습니다. 이렇게 세 명이 도둑을 찾는 그런 마술이었고요. 자,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러 가시겠습니다. 어, 네, 이번 마술은 굉장히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텐데, 네, 말만 그럴싸하게 뭐, 세 명이 도둑이고, 세 명이 강도고, 이런 거지. 뭐, 그냥, 다른 식으로 연출하셔도 돼요. 뭐, 위에서 뽑든, 옆에서 뽑든, 뭐, 한 장씩 뽑든, 상관없어요. 한 번에 뽑아도 되고, 뭐, 한 장씩 이렇게 막 뽑아도 되고, 상관없습니다. 그럼 뭐, 이렇게 뽑겠죠? 뭐 대충 뭐, 한요 정도? 좋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자, 보겠습니다. 5 887, 검은색 8두개 그 다음에 스페이드 칠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세장을자맨 위에서 세장을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됩니다 요로코롬자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테이블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테이블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세장을 굳이 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어, 관객이 몰라요 어차피 세장을 외우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대놓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탠더,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세장을 이렇게 밀고요 당기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바지나 셔츠에다가 이게 만약 에 셔츠나 그런 바지예요 그럼 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엄지를 살짝 눌러, 눌러주세요 그냥 살짝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대기하시면 돼요 관객이 다 왔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이때 세 장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놔주면 되는 겁니다 이 뒤집어진 세 장이 티가 안 나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여섯 장을 어떻게 한 번에 떼냐면 방금 보셨다시피 그냥 이렇게 힘만 살짝 주면은 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시던 카드라면 분명 카드가 이렇게 휘어있을 거란 말이죠 요렇게 보이시죠? 휘인 거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떼집니다 딱 여섯 장이자그 다음에 상태에서 뭐 더블 리프트 하듯이 한 번에 쫙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장을 잡아서 밑에다가 넣어주고 중간에다가 넣어주고 윗부분에다 넣어주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무런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처럼 뭐 이렇게 막풀스컷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는 폴스컷은 새끼손가락 브레이크 넣어두고 자한번두번세번 번, 번 했는데 전혀 섞이지 않죠 맨 위에 장. 그죠?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. 그러면 뭐 여기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한번 딱 보여주고 반응이 오겠죠? 와 신기하다! 이번에 두 번째를 또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폴스카나모하 해주시면 돼요. 전뭐 이렇게 대충 섞으면서 아 이번에 여기도 있을 것 같다. 짜잔! 와 신기하다! 또 그러겠죠? 마지막은 요렇게 해서 제가 강좌를 몇년 전에 했더라 한 3년 전쯤 했던 스쿠핑 골드 피인가 골든 피인가 하는 그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카드를 쫙 보여주시면은 이제 세장의 카드를 이 수많은 카드들 중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.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? 어쨌든 이런 마술이었고요. 아 굉장히 대충 가르쳐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